안녕하십니까. 1위, 1위, 1위 팀입니다. 오늘도 밤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과연 여기는 어떤 어종이 있을지 밤낚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이리... 팀들어왔 맞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야, 잔이? 잠깐만, <웃음> 잠깐만. 어! 꽤 큰데? 와, 크다, 크다. 어, 들어가 <웃음> <들어왔어요? 웃음> 뭐, 아, 그래. 봐. 아이스 들어갔어요? 봐봐, 봐봐, 봐봐. 들어가 보는데? 이야. 어 크다, 크다. 한 마리. 어한 마리. 마리. 오, 다 물어보겠습니다. 야, 네. 야 이거 뭐? 뭐 들어갔어? 야, 야 새끼 목이 뛰어봐요. 새끼 거기들이 엄청 바아막아이게 들어갔네. 야 들어와봐요. 옆으로 도망가? 지가 숨었어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희랑이 두말이 껍지 친구가 일로 도망갔어요 자, 아들이 뒤져볼게요 네 어. 아, 야. 뭐, 퉁가리네? 가리가 있네? 이야, 퉁가리 퉁가리 오, 대박이다 밤에 숨어있었나봐요 와 색이 예쁘죠? 와 툭가리 여기, 여기에 꺽지 도망갔나봐 어, 잡다가 엉뚱한 툭가리가 잡혔네 갑니다 꼭지 여기 고으로잡으게 응. 뭐야 뭐가 잡혀 돌고기 야꺽 <웃음> 잡으려다 툭가리 잡히고 돌고기 잡히고, 잡히고, 잡히고 야 두, 와.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꼭지야꼭지네어디보여 안해? 거기다 아, 새끼, 새끼 지 <웃음> 어디 자꼭지 친구 들어가세요 잡요지 <웃음> 친구 잡혔다 잡혔다 <웃음> 야꼭지꼭지가 <웃음> 귀여운, 귀여운 꼭지 귀여운 꼭지자 우리 꼭지에요 밤이라서 꼭지가안 움직이나 보네요? 뭐 여기 피라미가 자오 간다 간다 간다 큰거 간다 아 얘네들이 움직이질 못하네? 감이 나서 그런가? 감이 나서 독대가 안 되나 봐요. 아, 그러니까, 어, 오 그냥 걸어 내려와서 잡히네? <웃음> 어 이거 봐요 피라미 피라미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봐요>. 뭐 잡혔을까요? 와, 야. 야, 이게 사이즈가? 야. 네. 와, 대박이야. 오, 깨끗이요. 오, 야, 한번 잡아주세요, 아빠. 손 한번 대보세요. 어. 자. 와, 사이즈 보이세요, 여러분들? 야, 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대박. 크다. 오. 와, 피자 엄청 많아. 뭐 새끼 꼭지도 저기 숨어있어 어디요? 여기 거기, 여기 아빠 가 여기 가세요 여기 뚝지 친구도 있다 자 물어볼게요 야 뚝지 친구 뚝지 친구만 보면 여기 여기 아 여기 거기네 여기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뚝지, 친구야. 오, 야, 뚝지, 친구가, 뚝지 친구 오 움직이다 움직이다 뚝지요 뚝지 아갈게요이 <웃음> 물고기들이 몰려 있는 거 같은데 자, 합니다. 개 높이다. 야야 꺽지, 피라미, 뚝지, 뭐 그런 것도 엄청 잡혔네. 와. <목소리> 이야오 와. 자 물고기 친구들 잡았는데 <웃음> 엄청 잡았네요. 자 여기 보면 엄청 큰 꺽지도 있고요. 색깔 이쁜 큰가래 그리고, 피라미, 갈견이, 요런 종류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 보면은 돌고기도 있네요. <웃음> 어, 퉁가리한테 쏘였나봐요. 오, 큰일이다, 큰일다 빨리 놔줘야겠다. 지금 퉁가리한테 쏘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야, 야. 퉁가리한테 쏘였나봐요, 아빠. 어, 간다, 간다, 간다. 어, 사라,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이 퉁가리한테 쏘이면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애들이. 음. 한 마리한테 쏘여서 그래 저도 저러다가 살아납니다 못본걸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살려주겠어 빨리 살려줍시다 어 왕꼭지 응. yeah. 자 꼭지꼭지 꼭지, 꼭지. 자 꼭지 친구 엄청 큽니다 와 조심히 가요 오이구이 번. 그냥 한꺼번에 붙죠 자, 조심히 가요 오오 엄청 잘 간다 야, 이 퉁가리한테 쏘여가지고 애들이 종신을 못 차려요 어 조심히 가 퉁가리. 어, 퉁가리, 퉁가리 어, 퉁가리 도망간다,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